Hello everyone. 오늘은 숫자 20부터 자, 그 나머지 숫자를 어떻게 읽는지 같이 한번 학습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숫자 1부터 10까지 자, 반드시 소리를 외워야 한다 했었는데 외우셨나요? 1 2 3 4 5 6 7 8 9 10. 자, 그리고 자, 11부터 20까지의 숫자도 같이 한번 외워봅니다.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자, 계속 반복해서 2부로 연습을 해주셔야 숫자가 읽혀집니다. 자, 오늘은 20부터 자, 나머지 숫자들을 어떻게 자, 읽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숫자 20입니다. 자, 10단위, 10단위 즉 20, 30, 40 해서 90가지의 10단위는 자, T, Y, T로 예,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T가 아, 10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가 13부터 19까지는 t i 으로 끝났었지요. 이두 개를 구별해 주셔야 합니다. 자, 20입니다. 20, 20, 20 자, 미국식 발음은 20, 20 자, T를 니로 발음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20 20 20 20 자, w e n t y twenty 자 t t t w u e t u e n 그래서 t 0 2 n 20 20 20 자, 이나, 아이로 소리가 나는데요. 여기서는 아이, 이로 읽어주는 거죠. 그래서 20, 20, 20, 20, 20. 자, 그러면 21은 어떻게 읽게 되냐. 21. 22는 22, 23, 24. 이런 식으로. 20을 읽고 1, 2, 3, 4, 5, 6, 7, 8, 9까지 자, 그때 붙여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부터 10까지의 숫자가 기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 20, 20, 30, 30, 30, 30 우리가 3은 영어로 1, 2, 3 인데요. 이 3가 변형이 되면 TH, IR, THER로 변형이 됩니다. 자, TH는 TH가 되고요. IR이 어가 돼서 THER, THER, THER, THER, THER, THER. 자, 변형이 된 숫자 3에 T를 붙여서 30을 만들어주는 거죠. 30, 30, 30, 30, 20, 30, 20, 30. 자, 40입니다. 40, 40, 40, 40 우리가 1, 2, 3, 4의 4는 F, O, U, R 4, 4, 4였는데요 자, 40의 4는 자, 스펠링 O, U가 떨어져 나가고 40로 만들어줍니다. 40, 40, 40, 40, 40 41, 42, 43, 40, 40 자50 5 0 y 가 되는데요. 자 5의 숫자가 5입니다. 자 5의 변형 FIF, f i f f 5 f f i t 자, f i f 뒤에 자 t 5붙5줍5다5 0 5 0 5 0 55 55 55 55 5 f 55 55 f 5 55 f 자 six 자, 뒤에 T를 붙여줍니다. 60, 60, 60, 60, 60, 60 자, 70은 어떻게 될까요? 자, 숫자 7은 7, 7 뒤에 T를 붙여줍니다. 70, 70, 70, 70 자, 80 자, 8이 영어로 8, 8 자, 기억나실까요? GH는 소리 나지 않는 8 8. 자, 숫자 8이 E G H 뒤에 T. 8인데요. 자, 여기다 T하고 Y를 붙이려고 했던 T가 겹쳐요. 자, 겹친 글자 하나만 쓰죠. 80 80 80. 자, 90입니다. nine. 자, 9가 9이지요? 90. N I N 9. n, i, n, -E 9, 90, 90, 90, 90. 자, 그렇게 되면 자 21부터 99까지 만들어지게 되죠. 21, 2, 3, 4, 5, 6, 7, 8, 9, 30부터 해서 99까지 만들어지면 99까지가 세워지는 겁니다. 자, 지금 20부터 자, 99까지, 자, 숫자를 읽으려고 할 때, 자, 그 기본이 되는 숫자들. 20, 30, 40, 50, 60, 70, 80, 90. 자, 그 기억하셔야겠죠. 자, 99에서 100으로 넘어갑니다. 자, 100의 단위는 100, 100, 100. 자1 0이 되면 (100) 2 0 0은2 0 0 (100) (100) (100) h u n 이 헌이 돼요. H 1 u 0 (100) (100) (100) 1 0 n (100) 1 H, 0가0 0 1 0 r 1 흐, U, (100) 이 h 0 (100) (100) 1 0 드, D가 들어가고, 1 0 100, 100, 100. 자, 100을 붙이고 뒤에 똑같이 숫자 0는 것은 1에 예, 맞춰주시면 돼요. 100, 을 넘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0 0 1 0요 100, 100, 100, 0 100, 0 1 0 100, 0 100, 0 1 0 0 0 라는 소리를 가지고 있어요. 자, T하고 H가 뜨뜨따따따 S-A-N thousand S가 Z 여기서 Z 소리 어니언 쟌드 따오점드 따오점드 따오점드 따오점드 따오점드 자, 이렇게 1000의 숫자까지 여러분들이 읽게 되면, 자, 보통 다른 숫자들을 예, 충분히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복해서 외워야만, 자, 여러분들이 숫자 읽기가 가능해지겠지요? 자, 20부터 20, 30, 40, 50, 60, 70, 80, 90, 자, 100, 100, hundred, hundred, 천, thousand, thousand, thousand.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숫자로 여러분들의 나이를 자 영어 숫자로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나의 나이가 오늘 올해 65야. 자 그러면 65의 숫자는 어떻게 읽게 될까요? 자 60을 찾아봅시다. 60 자, 5는 영어로 5 그렇죠? 65가 되면 65 65 65, 65. 내가 올해 72세다! 자, 어떻게 72를 영어로 읽을까요? 70 70 72 72 72 72. 자, 내가 올해 84야. 오, 예, 84야. 그러면 어떻게 읽을까요? 영어로? 80, 84. 84, 84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 가족의 나이가 있을 겁니다. 가족의 나이를 이렇게 써보고요. 그 가족의 나이를 영어로 읽는 연습 한번 해보세요. 자, 이게 읽어주려면 자, 요 기본 숫자들을 이 외우고 있어야 합니다. 자, 가장 기본이 되는 건 1에서부터 10까지가 가장 기본이 됩니다. 거기에 추가로 11부터 19까지를 외워 주시고 자, 20부터는 10의 단위로, 자 t로 끝나서 10의 단위로 끝난다는 것 기억하면서 가족의 나이도 이름을, 어, 가족의 나이도 영어로 해보고, 예, 이렇게 친구의 나이도 영어로 한번 읽어보고 해서, 자, 영어 숫자 읽기를 익숙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자, 숫자는요, 이렇게 글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소리를 외워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글자는 네, 천천히 보시고요. 자, 이렇게 소리를 큰 소리로 예, 따라하면서 외워주십시오. 자, 대문자, 소문자 한 번씩 쓰면서 소리값 같이 보시면 자, 영어 학습이 조금 더 유익하실 거예요. 자, 오늘 학습 여기까지입니다. Have a nice day.